자, 여러분 7월 8일 수요일 정기점검에 대한 안내입니다. 점검이 하루 미뤄졌는데 어, 내용에는 우리가 기다리던 아이템 복구나 신케 신서버 뭐 이런 내용은 일절 없습니다. 자, 점검 내용은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동안 이루어지고요 첫번째 내용입니다. 루나트라가 리뉴얼됩니다. 어, 붕괴 사막이라고 새로 생기는데 어, 황강의 사막이 없어지고 이 자리가 붕괴 사막으로 바뀌는 겁니다 어, 이 붕괴 사막에 갈수 있는 조건은 맹약의 여정 8막 5장이 드러나는 진실 퀘스트를 완료해야 됩니다 8막 5장에 드러나는 진실은 여기 세 번째입니다 아, 이렇게 보스가 나오기 전 퀘스트까지 여기까지 완료하시면 갈수 있습니다 어, 해당 건정 전투력은 73만 5천 92만 7천 126만으로 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존의 환각의 사막 몬스터들은 파멸의 화산으로 출현지역이 변경되며 점검 전에 보내둔 동료 파견들은 점검 이후에 파멸의 화산으로 변경되며 모두 파견이 완료된 상태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없어짐에 따라 기존에 어, 여기서 나오는 흔적을 획득하는 방법에서는 파멸의 화산에서 그대로 획득이 가능하고요환각의 사막 필드보스인 환각의 브로카이스는 이제 유카미 사막에서 기존의 바쿤과 디눅스처럼 브로카이스 처치할 때 같이 흔적을 먹을 수 있습니다. 붕괴 사막이 나오면서 붕괴 브로카이스가 추가됩니다. 붕괴 사막 자체가 격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보스는 매주 일요일 오후 9시에 등장합니다. 권장 정토령은 100만 투력이고요. 제압 버프는 경험치 40%, 골드 20%, 전리품 획득 10%를 24시간 유지합니다. 처치 보상으로는 엘튼의 벨트, 혼돈의 벨트 도안, 용 장비들, 그리고 희귀에서 영웅까지 아티팩트 그리고 희귀에서 영웅까지 브로카이스에서 파르비냐까지 마석들 그리고 스킬 교문 상자 영웅 치력의 영웅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 드디어 엘튼의 벨트가 풀리게 됩니다 이전에 루스칼에서 귀걸이를 얻고 브로카이스에서 벨트를 얻게 되네요 그리고 신규 지역에 나옴에 따라 신규 소집 아이템이 추가됩니다 어, 붕괴 사막에서 획득 가능한 18종이 추가됐고요 어, 이 아이템들은 탐령의 조각품, 쇠락의 조각품, 욕망의 조각품이 추가됩니다 오로지 사막에서만 획득 가능합니다 또새 맵이 변경됨에 따라 업적도 변경되는데요 환각의 사막 관련 업적을 붕괴 사막으로 표기된다고 합니다 어, 최초 입장이나 모든 지역 발견 등등 다 붕괴 쪽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요 이미 황강의 사막 관련해서 완료하신 분들은 붕괴 사막 업적이 완료로 표기된다고 합니다 결론은 이제 막 계정 새로 만드는 사람들 말고는 어 여기는 다적용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황혼의 땅에서 결전의 수렁 혈토의 모래무지가 종료됩니다 점검 이전에 진행한 동료 파견들은 모두 미완료 상태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혹시 보내셨던 분들은 다시 회수하시고 다른데 돌리시기 바랍니다 월드보스레이즈 대표전의 순위보상이 확장됩니다 11위에서 30등 기존에 없었는데 이 동수에는 이제 혼돈의 씨앗 한개를 준다고 되어 있네요 혼돈의 씨앗은 엘튼의 귀걸이 여기 들어가는 이 노란색 전설 등급의 재료입니다 그리고 차원 난투전의 대표전 순위도 바뀌게 되는데 여기도 11위에서 50위권은 기존에 용사의 증표 10개만 주던 거를 혼돈의 방어구 도안한개 신비의 방어 도안 두개를 추가로 줍니다 어, 51위에서 100위권은 어.. 그대로인데 왜 여기 목록이 있을까요 11위에서 50위권만 방어구 도안 한개 신비의 방어구 도안 두개가 추가됩니다 어.. 혼돈의 방어구 도안은 엘튼 방어구로 만들 때 사용하는 요 전설 등급 도안과 영웅 등급의 도안 이렇게 두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격전지역의 필드보스 시간들이 변경됩니다. 붕괴의 브로카스가 이 나오면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김수 같은 경우는 매일 오후 9시에 진행되는 걸 이제 매주 금요일 오후 9시로 변경되게 됩니다. 저주렛 루즈칼도 매주 일요일 오후 9시에 나오던 게 매주 토요일 오후 9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붕괴의 브로카스가 이 일요일 오후 9시에 나오니까 격전지역 세개의 지역에 매주 이제 금토일 오후 9시에 보스 하나씩 나오는 걸로 외워두시면될것 같네요. 딱 나오게는 순서대로네요 위에부터 금, 토, 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치 보상에 오만의 디눅스 처치 보상시 혼돈의 방어 도안이 획득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순위권이 받는 그런 재료겠죠 전체 보상이 아니고요 다음은 스킬 소모 자원의 개선입니다 대상은 전 클래스이고요 획득한 자원들이 부활 또는 데빌 체이서 상태 해제 시에도 유지되도록 개선된다고 합니다 어, 이 스킬 소모 자원이란 블레이더는 기력 매지션은 집중력 건슬링거는 예열 나이트는 기압 오로드는 활력 엑슬러는 기류 아처는 끈기 어세신 증오 이것들을 어, 말하고요 여기 주의상황에 단 나이트 클래스는 데빌 체이서 상태동안 어 강화 시간이 종료되면은 데빌 체이서 상태 해제 후 일반 상태로 돌아오며 이때 기압 또한 초기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데빌 체이서 켜진 상태인데 이때 만약에 강화 상태가 되어 있다면은 데빌 체이서가 해제될 때 같이 기압도 풀리는 것 같습니다 어 이건 정확히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좀잘 안되네요 데빌 체이서 상태 동안이라는 게 어, 이게 기압을, 기압에 을기압 의한 강화 효과를 쓰고 데빌 체이서를 쓴 상태인건지 아마 그 소리겠죠? 그 시간이 종료될 때 데빌 체이서 상태 해제 후 일반 상태로 돌아오고 이때 기압 또한 초기화된다고 어, 이 후자의 말을 봐서는 강화를 쓰고 나서 데빌 체이서를 변신하는게 이득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데빌 체이서 전투가 개선됩니다 평타이 스킬 배율이 수정됐고요각 스킬들의 모션 길이에 맞춰 스킬 배율이 조정되었습니다 각 스킬들을 보면은 네가지 짜리가 있고 이렇게 세가지 짜리가 있고요 이렇게 두가지 짜리도 있습니다 바사는 데빌체스 네번째 액티브 스킬 들어간 것들이 여기 총 다섯 개 적혀있는 캐릭터들 같고요 나머지들은 세번째 스킬 또는 두번째 스킬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딜 개수는 전부 다 상향입니다 어느 거 하나 줄어든 거 없이 전부 다 상향됐고요. 몇몇 개는 그렇게 효과가 미미하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대부분 네 번째 액티브 스킬은 다 엄청나게 딜리 상향이 됐고요. 어뭐 전체적으로 올랐으니까 상향 평준화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에 따른 획득 가능 아이템이 추가되었는데 어 격전지역, 황운의 땅이두 지역만 해당됩니다. 60만 이상 지역에서는 혼돈의 씨앗, 신비의 씨앗, 미지의 씨앗, 엘튼 귀걸이 제로죠. 70만 이상 지역도 이렇게 나오고 추가로 또 방어 도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90만 지역 이상은 위에 거다 나오고 플러스로 이제 벨트 도안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90만 이상 지역은 한마디로 엘튼 장비를 모두 다 맞출 수 있는 재료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60만은 귀걸이, 70만은 방어구 90만원 벨트까지 이렇게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직 무기와 보조무기 관련은 나오지 않은 걸로 봐서는 조만간 130만 150만 정도 전투력 풀렸을 때 그때 무기가 풀리지 않을까 좀 예상해 봅니다 영 반지 선택상자제작재료가 변경됩니다 기존에 지혜 제작서 20개 또는 지혜 제작서 기속이 붙은 20개가 변경된 후에는 숨겨진 반지 제작서 20개로 변경됩니다 이건 그냥 이름만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굳이 왜 이름을 또 바꿔서 이렇게 헷갈린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혜 제작서는 이 숨겨진 반지 제작서로 제작을 해서 변경해야 됩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아이템이 숨겨진 반지 제작서로 바뀌는게 아니고 숨겨진 반지 제작서를 또다시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음식 아이템 우선순위변경 저번 업데이트에 어, 상위등급의 음식이 나왔죠 여기에 이아이템들의 킥슬롯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었는데 킥슬롯에 새로나온 상위등급과 기존에 있던 하위등급 음식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상위등급 음식이 먼저 먹도록 변경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길드 던전 수렴의 섬에 대한 개선이고요. 몬스터 나팔 획득 확률이 상향되고요. 나팔로 소환된 몬스터는 공격력이 하향된다고 되었습니다. 좀더 낮은 투력분들도 작게 쉽도록 개선이 된것 같네요. 붕괴 사막이 나오면서 환각의 사막이 사라지게 되면서 흔적 교환원의 상품도 변경되었습니다. 환각의 사막 흔적 상자 빛나는 황각의 사막 흔적상자 이 두개가 판매 종료되고요 판멸의 화산 흔적상자와 빛나는 판멸의 화산 흔적상자 변경이 됩니다 기존 황각의 사막 몬스터들이 출현 지역이 판멸의 화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안에 상품들도 변경됩니다 다음은 이벤트에 대한 변경 및 종료 대응입니다 지금 한참 하고 있던 지판슈 장비들의 확률상향 이벤트가 14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어, 이거를 딸랑 일주일만 하려고 했던게 조금 이상했네요 일주일만 하려고 했었나 진짜로 어, 해당 이벤트는 좌절의 숲, 기만의 숲전투로 50만 이상 지역에서만 획득 가능하고 실루나스에서는 톨란분지, 황혼의 땅에서는 사토의 언덕, 천공의 전장, 승패의 성체 어, 결론은 50만 이상 필드 내에서는 다 확률이 상영됐다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루디에 잡고 얻었던 찢어진 일지 일지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상점이 종료됩니다. 이건 뭐 예상했던 대로 이번 점검 후에 사라지게 되네요. 어 그러니까 12시까지 1 2시되면 초기화되죠 상점은 12시까지 일지의 두 개를 소모해서 완장 팔찌 상자를 받으신 후에, 점검 후에 일지는 모두 상점에 파시길 바랍니다. 그외 기타 버금이 수정사항 있었고요 어, 버그 뭐 수정사항 뭐 별거 없고요 전부 다 원래 일정이 하루 늦춰짐에 따라 뭐 다른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어, 다른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새로운? 격전지역이 추가됐다 그리고 엘튼 악세와 방어구들이 이제 풀리는 시점이 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네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대체 운전자분들이 출석부는 언제 바뀌는 겁니까 보시면은 출석기간이 4월 9일부터 적용되었거든요 이 내일 패치하면은 정확히 3달이 됩니다 출석부가 지금 코로나 사회거리두기 하고 있나요 어떻게 출석부가 3개월 동안 변경된 점이 없는지 빨리 좀개선되었으면 합니다 v 보에 관한 정보를 더 얻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